예. 그걸 갖고. 나무가 나무 자체가누고있요 어. 이제 열면은 네. 이건 실내 등, 아. 그리고 요거는 옆에 등. 아. 물, 이, 빛이 쏘면은 음. 모드가 한 3개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네. 네, 이렇게 하고, 이 전기는 제가 다 이래. 콘셉트만 네, 예, 꽂으면 돼요. 네네네네. 해놓고, 네, 콘셉트만 두개 꽂으면 돼요. 네네네. 네 해놓고, 이래갖고, 닫으면 돼요. 이래갖고. 아. 네, 뒷문은, 요런 식으로. 아. 예를 들어서 네. 청소하거나 청소를 혹시나. 한다거나 통풍을 한다거나. 아, 네. 뒷문도 열리는구나. 예. 예. 안녕하세요 대신님들 저잘 보이시나요? 저희 진순이 집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럭셔리 하우스 여기 럭셔리 하우스 진순이 집을 만들어 주신 대표님이 옆에 계셔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간단히 <웃음> 부탁드릴게요 예, 정규원 디자인 대표 정규원이고요. 예, 네. 네. 원목을 이용해서. 어, 견사 또는, 어, 야외 가구들을 음.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 야외 견사를 요즘 만드네요. 요기 지금 지준이 들어가고도 네. 한 마리 더 들어갈 정도로 엄청 큰 군대형 견사 견 같아요. 예, 오른 예. 세 명이 동시에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예, 아. 그 정도의 넓이가 됩니다. 요거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나요? 어, 일단 안쪽에는 편백나무고 네. 이 외부에는, 자, 네. 그, 산목 재질이라고, 음. 음. 피톤치도가 많이 나오는 음. 원목이 있습니다. 예, 음. 그걸로 이제 예, 만들었습니다. 음, 그러면 주문은 예. 어떻게 하면 돼요? 네이버에 정규원 디자인 음. 치시고 제가 만든 제품들을 한번 보시고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직접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아, 예. 그러면 이게 주문 제작이잖아요? 네. 주문을 하면 제작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어, 제작 기간은 어, 보통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리니까 음. 잠시 머뭇거리다가 또, 또 뒤로 밀리고 하시니까 되도록 빨리 전화 주셔서 주문해 주시는 게 음. 제일 빨리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요 견사 유명한 연예인분들도 많이 주문하셨다고 하는데 네. 홍보 좀 짜게 해주세요 네. 박세리 대표님하고 음. 얼마 전에 만든 제품은 용감한 형제 음. 예, 예, 그분이 이제 주문을 해주셨고 음.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다해서 그 무조건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음. 이제 사랑 그 혼을 담는다고 하죠 혼을 담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거든요 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소비자 받으시는 견주님들이 그걸 다 느끼시더라고요. 음. 예, 그러니까. 어, 일단 구입을 하시면은 예, 소가 없으시게 됩니다. 예. <웃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대표님께 전화 문의하시면 정심생각껏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예.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수나 앉아 앉아 괜찮아 앉아 에이. 아이고 좋아 에이, 아이고 지수씨 마음에 들어 진실이 제집음에 들어? 음, 우리 집보다 더 좋아요 더